우선 저희는 지금 코스모폴리스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곳은 지금 요양복에 네. 위치한 어느, 어느 세트장이죠? 어느 세트장 옥상인데요. 네. 지금 굉장히 날씨가 좋고 네. 밝은 햇빛 아래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사실 촬영 기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연출로 바람을 쐬다 보니까 좀춥더라고요그 <웃음> 진짜 저는, 아, 좀 저는 제 옷이 되게 검해서 되게 뭔가 카리스마 있고 어 뭔가 시크한 느낌으로 촬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밝고 청량한 느낌으로 어, 맞아요 어, 즐겁게 촬영했고 나는 약간 어쩌할 때인가? 그.. 나 어쩌면 이런 옷을 입고 자켓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 약간 그 느낌이 나는 많이 많이 기대해, 기대해 주세요 기대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바이 아.. 순간이.. 아.. 야 순간이가 살렸다 조경명 저 팔뚝에 의 굴곡짐이 오늘 코소플리탄 독자분들에게 <웃음> 거의.. 박민경 선배님 야, 아니야? 거의 리듬 <웃음> 리듬, 조명, 구도 코소리 이게 정말 코소플리탄 <웃음> <웃음> 우리, 우리, 살이 뭐 감탄해. 오, 아니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에리 우리, 우리, 우리, 에리 우리, 하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조합이라고 하기에는 네. 그렇게 색다르진 않은데 그래도, 네. 그래도 좀 새로운 네. 조합으로 네. 이렇게 포스모 폴리탄 네.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네. 어, 지금 네. 어, 굉장히 따뜻한 네. 어, 네. 날씨인데 네. 굉장히 지금 햇살과 정말 기분 좋게 촬영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네. 너무 기분 이 좋습니다. <웃음> 기분 좋게 <웃음> 촬영하고 네. 있는 것 같아서 어, 너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네. 씨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어, 진짜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미소. 네. 네. 포소, 코스모폴리탄. 네. 화보 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네. 저희는 또 이제 개인 촬영이 남기 때문에 개인 촬영도 멋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하나씩 떠나보시죠. 코스모폴리탄. Seventeen. 방영 식당. 좋아